자, 그리고 그리고거에서 병원 치 비교 품을 할것 같은 비교 플레이 했잖아요. 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게 했었을 때 주심이었을 때 주심이 지켜보느냐 하면 멈추는 스테이킹이 되죠. 그게 지나갔습니다. 사회에서보그적 지나갔어요. 이런 거에 지나갔 예. 아티시기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헤딩으로 밀어주고 중앙으로 움직서습니다 정말 좋습한 시간이 를향가고 있습니다. 1분 중에서 이제 있으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아티시기스를 안정적으로 보내 줄수 있어요. 자, 피 헤딩으로 밀어주고 중앙으로 움직여서 자, 토마스까지 찾아왔습니다. 지켜 줘야죠. 그리고 왼쪽으로 벌려서 공간이 있으면 토마스마티 선수는 자기가 공을 터치해서 패스를 안정적으로 보내 아, 그 상황을 어,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는 지금 승점이 똑같아요. 1승1무1패 그리고 대한민국 우루과이는 또 서로 비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코너킥에 그리고... 대한민... 자, 색발리 코너킥으로 가고 있는 우루과이입니다. 자, 적으면서 조비야. 경기를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결과 통보만을 합격 그러니까 16강 진출 통보만을 기다리고. 이제는 네. 저쪽이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선수들. 우리 선수들과 함께. 환호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축구라는 게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선수들 자신이 너무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밑에 가나 경기가 가나 나오네요.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왔죠. 자 지금 가나가 공격이에요. 가나, 가나, 가나, 가나 파이팅! 가나! 가나가 여기서 골을 넣으면 넣으면 되죠. 뭐. 더 좋은 거죠. 네. 자 지금 보면 팬츠 감독도 드레싱룸 직전에 이제 또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자 가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르바이가 한골만 넣지 못하면 됩니다 자 분명히 끊었어요 됐스습니다자 가나! 가나 파이팅! 아. 자, 지금 시간은 지금. 선수들도 저희와 같은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분 남았어요, 2분. 어, 조심하죠. 아,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어, 다행입니다. 자, 이제 누구 볼일까가 중요한데. 우르바이바 님들의 실망스러운 표정들로 보면. 네, 가나 볼이에요, 가나 볼. 볼키, 아, 볼키. 자, 여기서 이제 시간 한 2, 30초 더갈 수가 있어요 자, 간너 파이팅! 그, 그렇게 되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앙수비수 세바스티안 포아테스까지 앞으로 나가서 슈팅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루과일은 자, 분명히 이번 월드컵전에 많은 매체들이 대한민국이 16강 탈락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했지만 또포르투갈에 이어 2위로 올라가겠다라고 한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한 6분 50초, 지금 한 1분 10초 남았어요 아, 지금 여기 보이네요 네. 자, 가나 뭐 천천히 처리해도 되고, 아, 선수도 아, 바꾸고, 그렇죠. 오토하도 감독 고맙네요. 네, 자, 월드컵 이제 가나는 마지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월드컵 브라운드 잔디 밟아보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도스를 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경치였습니다. 손흥민 아, 선수의 또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오토하도. 아, 감독이. 그렇죠. 다 예. 아, 동병 3년 6지 3주 아니겠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 이제 1분 남았다는 사인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도 자 선수들 됐습니다.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죠 왜? 저쪽에 시간이 점점 가고 있고 이제는 3, 40초밖에 안 남았어요 월드컵에서 이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어우 너무 오래 기다리네요 우리 선수들 자 그러다 좀 있으면 이제 환희가 올 수가 있습니다 환희의 순간 여러분 함께 카운트다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봤을 때우루바이 거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지금 이거 자 가나 잘합니다 압박 잘해요 자 여기서만 조심하면돼요 가나 조심해주세요 아,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 됐어요 됐니다자 자, 자, 자, 자, 이제 우리 식중봉 갑니다 자 이제 현장 현지 우르바이 가나 시간 다 끝났어요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자우르바이는 비통한 음, 표정 조심히 휘슬만 불면 되는 상황 가나의 오른쪽 공격 음, 이제 자 음, 골킥인가요 가나의 골킥입니다 음, 골킥 음, 아, 언제든 끝내도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시 오르과이의 공격인데요 오, 이거 왜더 주죠? 너무 많이 아. 더 주고 있어요 지금 8분 한 30초 됐어요 오 어, 지금 프리킥인가요? 지금 프리킥. 저희도 화면이 아주 지금 깨알같이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잘잘안 보입니다 이 프리킥만 지나고 나면 경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앤서리 테일러 주신 것 같으면 이럴 때불었는데요 아. 자, 이번에는 프리킥까지 줄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사실상 마지막 세트피스가 될것 같고.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 경기의 마지막 플레이가 될 거예요. 어 자. 직접 가나요? 이 고기만 좀잘 넘겼으면 좋겠는데. 자, 니콜라스 델라크루스 같은 선수는 킥 능력이 있죠. 자, 여기서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잡았다. 이제 이제 된것 같아요. 자, 이제 자, 자,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풀어주세요 자, 왜 이제는 불어달려. 스와레즈가 고개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끝나나요? 아직도 끝나나요? 예!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대연구, 전기 끝났습니다. 전기 끝났습니다. 전기 끝났어요. 끝났어요. 15강에 갔습니다. 원에서 다시 한번 가습니다. 끝났습니다. 1자 진출. 해냈습니다. 16강 진출. 16강 진출. 자, 해냈습니다. 진출. 아, 아,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다 믿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정말 팬분들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으면 심지어 자 그것도 문제예요. 자구자조리 아, 오세요, 오세요. 오늘은 아, 울어도 아, 됩니다. 아, 아, 아 네, 대한민국. 아 이런 경기가 아, 이런 경기가 월드컵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대한민국 포르투갈 우르바이 가나. 아, 정말 이런 조에서 뿌리가 16강에 오르고 이것은 2002년,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축구사 최대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20년 전에도 포르투갈을 꺾고 2-1로 16강 갔고요. 어. 20년 만에 다시 만난 포르투갈 또 꺾고 포르투갈 상대 2전 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뭐베투감도고질스텝프 세르지우 코치 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니다아 많았... 어! 손흥민. Okay. We deserve it. You know, we deserve it. What we did in the three matches was more than enough to be more, more uh, peaceful. 화면 키우는 순간 바로 화면이 정지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 for a l 기 the players and for our players. I'm not s 들 r e if you're g o to 아, 그런 모습입니다. 오, 북측 스탠드 이제, 앞에 우리 선수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자, 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심리강 진출을 함으로써 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사실... 아, 사실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